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제가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와근 며칠 한몇달 들어서 이렇게 날씨가 좋은 이렇게 미세먼지도 하나 없는 이런 날씨가 와 짱인 것 같아요. 머리 다 풀렸네. 미팅이 잘 끝났습니다. 자 제가 요, 오늘 미팅 끝나고 이제 그 다음 미팅이 있는 곳이 합정 쪽이라서 여기가 지금 공덕이거든요. 합정, 합정까지 쭉 걸어 가려고요 날씨가 너무 좋아 진짜 제가 이번에 미팅을 하면서 느꼈던 게 진짜 영상을 제작하고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만들면서 느끼는 게 정말 많은데 특히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조심해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이미지나 음악 그리고 다양한 영상 속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죠 사람의 얼굴이나 그런 저작권, 사용 권한에 대한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 쓰였어요 저는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으로서 이미지라든지 뭐 그런 것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항상 걱정되는 것은 이제 이 이미지가 쓰였을 때이 이미지가 진짜로 사용 권한이 자유로운가예요 즉 저작권이 없는 거 뭐 CC0라고 해서 이제 저작권이 없고 그리고 사용권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거죠 여러분 음악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음악 같은 경우에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뭐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소리바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음원을 MP3로 막 그냥 다운받는 형식으로 했죠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돈을 저작권을 지불하 저작권에 관련한 돈을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었죠. 특히나 요즘에도 야구장 같은 데를 가면 야구장 응원가 있죠. 야구장 응원가를 쓰는 것보다는 뭐 그것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내라라고 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생각해 보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사용권에 관련한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특히나 글꼴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글꼴도 잘못 사용하면 난리 납니다. 몇 백만 원을 물어내야 돼요. 단순하게 소송을 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라이셋을 구매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특히나 파워포인트를 제작하시고 만드시는 분들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수몇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CC0, CC0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써 왔었는데 괜찮았어요 정말 문제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게제 어 파워포인트 템플릿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제가 난감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난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씩 바꿔 보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용자 즉 쓰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그리고 문제없는 그런 파워포인트나 그런 이미지를 쓸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이번에 이런 회사랑 같이 무엇인가를 하게 된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무료로 이미지 무료로 파워포인트를 배포하고 해왔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것에 대한 저작권은 물론 저, 다 저한테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안전하고 그거보다도 더 효율적이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더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저작권 문제에 전혀 휘둘리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가장 먼저 이미지를 쓰신다. 그 이미지를 쓰시면 이미지에 cc0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이 있어요. cc0.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고요그리고 상업적으로든지 얼마든지 쓸수 있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글꼴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꼴은 다운로드는 무료인데 사용을 할때 권한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것이 많아요. 잘 보시면 그래요. 개인용으로는 무료. 내가 집에서 만들고 하는 건 얼마든지 좋다. 그런데 상업적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 기업 뭐 사적인 뭐 돈을 벌수 있는 그런 많은 요소들 영상 파워포인트 다 마찬가지예요 인쇄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확인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글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다운로드를 받으실 때그 약관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어 상업적으로 활용하더라도 거기서 뭐 캐릭터나 CI 뭐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파워포인트에서 제일 저작권 문제에 의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그런 이미지랑 글꼴을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훨씬 더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많지만 제가 왜 최근 들어서 더 이런 사용 권한이나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에 예민하면서도 고민이 많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니까 한번쯤 여러분들도 고민을 해보시고 콘텐츠를 만드실 때 어떻게 하면 좀더 안전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이 고민하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 많이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